저는 1997년 6월 군에서 제대를 하고 유럽 배낭여행을 꿈꾸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200만원 정도를 모았을 때쯤 IMF가 터졌고 환율 급등으로 인하여 해외여행의 꿈은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죠. 여기저기 줄도 산하고 상패 종목이 속출했던 시기입니다. 물론 그때의 저는 그런 것도 잘 모르던 시절입니다. 원래 쓰려고 했던 여행 비용이 남게 되니 어떻게 굴릴까를 꼴떼이 생각하던 중 신문 한기 등에 하나로 통신 공모주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저는 시내통화 KT경쟁통신업체라는 것만 보고는 공모주라는 것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0만원이 100% 청약에 당첨이 되고는 저는 1998년 대학에 복학을 하였습니다. 허나 닷컴세대가 포스닥 시장에서 대장의 역할을 하던 시기였는데 하나로 통신주가는 지지부진하였죠. 과 후배놈은 전자상거래 종목과 인터넷 종목에 관련된 골드뱅크에 10주 청약을 받고서 연상을 몇 번을 맞았고 얄밉게만 느껴졌던 후배에게 몇번 술을 얻어먹으며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1999년 주식이 대단함을 이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로 통신을 18,700원의 전량 매도를 하게 되면서 수익률 300%를 찍어버린 것이죠. 제가 공모받은 가격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5,320원이었습니다. 장투가 뭔지도 몰랐고 주식이 그저 쉽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뿐만이 아닌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소리밖에 안 들렸을 때였습니다. IMF 이후 바닥을 찍고 1차 대세 상승장으로서 코스닥 시장이 과열로 번져질 시기에 누구나가 돈을 벌었고 저는 HTS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HTS를 깔고서는 자취방에서 거의 한 게임 포커를 치듯이 사고 팔고를 반복했습니다. 인터파크, 현대정보통신 등 말도 안 되는 종목들로 가지고 놀면서 사면 하한가를 가고 팔면 상한가를 가는 경험들도 자주 하였죠. 당시 상한가는 12%였습니다. 어린 대학생의 철부지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알바해서 번돈의 운이 좋아 하나로 통신으로 600만 원을 벌었고 800만 원이 다 날라가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라고도 생각했었죠. 그리고 정말 개념 없이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전혀 돈이 돈 같지도 않게 느껴졌던 느낌이었고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주식을 그렇게 끊었었습니다. 2002년이 되고 이제는 사회로 나와 취업을 하였고 4년 후인 2006년에는 결혼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때 안정적인 직장에 결혼까지 했다고 생각이 드니 주식이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시 아내 몰래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300만원의 비자금으로 단기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돈 버는 재미가 느껴지게 잘 되더군요. 전업하면 더잘 되는 거 아니냐는 스스로의 망각에 빠지면서 네이버 주식 카페를 통해 운영자분과 매일 채팅을 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주제는 전업 투자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고 그때 그분께서는 그래도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던 저였던 터라 이제는 집사람을 설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말이죠. 아내는 해본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헛바람이 들었냐며 증명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2006년 11월 H&T라는 종목에 과감하게 4천만 원을 넣게 됩니다. 공부해서 산 종목이 아닌 지인의 추천이었지만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빨리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고 2007년 4월 HNT가 무중을 하더니 2천만 원의 수익을 안겨 주었습니다. 물론 더 들고 있었고 8월까지 만들고 갔더라면 20배의 수익을 안겨 줄 작전주라는 것은 지나고 나서야 알았고 당시에는 급한 마음에 팔기 급급했었죠. 저의 주식 수준을 자세히 알지 못했던 아내였고 제가 자세한 설명은 하지도 않은 채 수익금만 내밀었습니다. 아내도 어쩔 수 없다며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당시 모아 놓은 돈이 2억이 있었는데 아내가 그중 1억까지 떼어주면서 열심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전업투자자의 생활에서는 이명박 테마주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사람들의 계좌가 불어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저는 H&T 이후 먹는 것도 없이 점점 다시 스캘포 같은 데이 매매를 하면서 벌어놓은 2천만 원을 5개월 만에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이후 세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동전주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3천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게 됩니다. 100원짜리에 투자하는 게 아니었는데 감자공시와 함께 상패위기까지 몰리게 되면서 거래정지 지라시가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성이 마비가 되었고 거래정지가 될까 싶어 급하게 팔게 되며 대패를 하게 됩니다. 세이텍은 거래 정지 중에 가수 비가 인수하게 되면서 거래 정지가 풀리고는 3배나 올라가는 종목이 됩니다. 이후 제이튠 엔터테인먼트가 되었죠. 저는 이런 기회를 놓치고 GDS라는 종목에 재투자하게 됩니다. 재무구조도 아주 지저분한 종목이었지만 이미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내동매매를 진행한 저에게는 한방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대박은. 이런 종목에서 나오는 것을 몸소 느꼈으니까요. 그러고는 5천만 원을 투자한 것이죠. 또 이놈의 감자가 시작했고 상패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허하다가 엄청난 손실률에 손절도 못 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종목 토론방에 기웃거리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던 때 갑자기 추세를 틀고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가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가수 이현우 인수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대딸을 외치는 순간 상한가 한 방이었고 그한 방이 끝이었습니다. 상한가를 가고 이틀 후 이현우가 인수를 안 한다는 기사와 함께 나락으로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당 25원에 결국 다 팔면서 정리 매매를 하게 됩니다. 2008년 첫째 딸이 태어나고 저는 아빠가 되었지만 백수에 이미 1억 2천만 원을 날린 상태였습니다. 빚은 없었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날리고 이미 버린 몇 년의 세월과 아내와의 사이도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하는 얘기지만 그땐 너무 우울하고 힘들었죠. 갓 태어난 딸 아이의 웃음으로 겨우겨우 나 스스로를 버티었고 다시 직장을 찾아 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2015년에 500만원으로만 주식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원금은 늘리지 않은 채로 딱이 금액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벌면 버는 대로 그대로 빼버리고 욕심도 가지지 않은 채저 같은 소심한 사람에게는 직장을 가지고 이런 소소한 수익과 행복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주식시장을 못 빠져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금을 정해놓고 아주 조그만 수익에도 감사함을 느끼면서 여행 경비 외식비만 버는 것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큰 욕심보다는 잔재미를 선택했고 분수에 맞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나에게 맞는 매매 방법이 있더군요. 점점 하다 보니 투자란 이런 것이고 나한테 맞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재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결코 잃지 않는 투자 방법을 찾으면서 주식시장판에서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